밥 곱창 국수 콤보로 갈게요 그리고 바로 닭고기까지 5,900원짜리 쿠켓 마켓에서 구입한 곱도리탕 닭볶음탕에 곱창이 들어갔어요 외국산 곱창이지만 곱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설명서에 보면은 이게 감자처럼 보이지만 고구마예요 증숙고구마라고 해가지고 고구마를 수증기에 찐 다음에 다시 말려가지고 넣은 증숙고구마고요 닭고기도 큼직큼직하게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고창이 들어가 있어요 곱은 빠진 상태로 보이고요 냄새만 안 나면 될것 같아요 우선 소주 안주로 굉장히 완성형 안주 같고요 여기에 면이 있으면 좀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곱창을 딱 해가지고 양념이 강하게 돼있다 보니까 곱창이 비린 맛이 나거나 잡내가 나진 않아요 한우 사용하는 곱창 전문점에서도 잘못 빨다 보면 은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양념으로 싹 잡아준 것 같습니다 맛 자체는 닭볶음탕 그 맛이고요 거기에 곱창이 들어간 거예요. 그게 좀 특별한데 쫄면이나 국수 면사리 같은 걸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먹다가 국수 사리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고기 이렇게 있고요 바로 한번 먹어 볼게요. 좀 짭짤합니다. 고기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. 아무래도 레트로트 식품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양념 자체가 살짝 매콤한 양념이다 보니까 살짝 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짜고 매운 안주에는 소주가 적격이고요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은 맛이에요 5,900원 치고 양도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맛 자체도 평균치는 하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<목소리> 근데 아시로짜 <알으시로. 진짜! 목소리> <목소리> 포장지 뒤에는 고구마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자 같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공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음... 한 장하고 면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가시로 짠짠 네 지금 국수를 넣어줬고요 바로 한번 샤키샤키 약간 이거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런 스타일의 안주로 좀 변신이 된것 같아요 딱 한입거리 음, 이게 면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면에 양념이 잘 스며들고요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넣어서 드세요. 밥이랑 먹는 것도 좋은데,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 양념 자체가 잘 느껴지고, 약간 골뱅이 소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면의 맛, 그 정도 느낌이 옵니다. 밥, 곱창, 국수, 콤보로 할게요. 그리고 바로 닭고기까지 이제 막장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그냥 해주고, 짜잔!